렌즈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표에 담겨요 이번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표를 조작해서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, 표는 이렇게 생겼죠? 가로를 뭐라고 해요? 행 영어로는 로 o w 라고 합니다 세로를 뭐라고 해요? 열 column이라고 불러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, 행과 열이 표의 기본 구조입니다. 자, 그럼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어볼까요? 두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어요. 자,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. 자, 둘다 맞는 거예요. 하지만 데이터 산업에서는 오른쪽처럼 하지 않기로 했고요, 왼쪽처럼 입력하자고 약속을 했으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자, 이제 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? 자, 표는 데이터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표를 뭐라고도 하냐면 데이터 세트라고도 합니다 누가 데이터 세트라는 표현을 하면 여러분은 아이 사람 표를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걸탁 알아차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행은 각각의 하루를 나타냅니다 또 각각의 열은 각 각의 각 하루가 가진 속성을 나타냅니다. 그래서 데이터 산업에서는 행과 열이라는 표현 대신에 조금 어려운 표현들을 사용해요. 자, 행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들을 써요. 똑같은 말인데. 첫 번째. 개체. 영어로 인스턴스라고 합니다. 또 관측한 값이라는 의미에서 관측치라는 표현도 쓰고요.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레코드 사례. 경우란뜻에서 케이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들은 다 행을 나타내는 거예요. 자, 열의 경우에는 특성이라고도 합니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. 피처라는 거. 자, 그다음에 속성. 그리고 변수, 필드와 같은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. 자, 외우려고 하진 마시고요. 자주 접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즐겨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. 자이 표를 자세히 보면 한건한 한 건의 데이터는 행해졌고 그 데이터의 속성을 열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데이터 분야에 입문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